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테레비의 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무과금 유저의 빛, 바로 월드보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월드보스의 출연일자, 시간 월드보스가 무과금 유저에 비친 이유, 패턴 및 공략법 그리고 공략시 있으면 유용한 아이템 등 월드보스에 관한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월드보스의 출연일자 및 시간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12시 및 저녁 8시에 등장을 하고요 각 요일별로 나오는 월드보스는 다릅니다 무기 제작 재료 및 무기를 드랍하는 크자카, 누베르, 카란다는 일주일에 4번, 5번, 5번 등장을 하고요 방어구 제작 재료 및 방어구를 드랍하는 빨간코, 머스칸, 기아스, 베그는 각각 한 번씩 등장합니다 월드보스 시간표는 이렇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듯 하네요 다음은 월드보스가 무과금 유저에게 비친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월드보스는 시간이 좀 많이 소모되긴 하지만 무조건 심연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무기 같은 경우는 재료 아이템을 1개에서 3개 드랍하고요그 다음에 방어구 같은 경우는 2개에서 3개를 드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는 어 평균 두개로 잡았을 때약한 15주 그리고 방어구는 최소 두개로 잡았을 때한 20주 정도가 걸리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버티기만 하면 언젠간 반드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보스는 무가금 유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컨텐츠입니다 아 그리고 키 아이템이 안 나와서 심연템을 만드네 못 만드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 이후에 드랩률이 상향돼 가지고 엄청 잘 나와요 저같은 경우도 지금 업데이트 이후에 꽤 많이 먹었거든요 이키 아이템 같은 경우는 주로 9칸 이상의 보상에서 좀잘 나오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9칸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빨간코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초보전에서 만났던 보스로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구요. 공격 패턴도 눈에 다보이므로 대도를 딱 들면 살포시 피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피격을 당하더라도 입장 제한 레벨이 낮다보니까 공격력이 약해서 큰티엔는 없습니다만 자 이렇게 대도를 들어서 찍는 공격을 직타로 맞으면 데미지가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공격은 주의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일반 공격은 생각보다 공격 범위가 넓으니까 가능하면 뒤쪽으로 피해주셔야 다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18줄 정도가 되면 잠몹을 소환하기 시작하니까 타겟 잠금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딜 분산을 방지해주시고 극딜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의할만한 패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도를 직각으로 내리찍는 패턴이고요 이거 뭐 사실 한방 기술이긴 한데 생각보다 범위가 넓지 않으니 이 기술만 주의하신다면 무난하게 공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기아스입니다. 이 녀석은 불무화 던지기, 칼 휘두르기 등을 주요 패턴으로 사용하는데요. 역시 오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눈에 어느정도 다 보이니까 적절히 회피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 4졸내외부터 토템을 소환하기 시작하는데요. 토템의 영역에 들어가면 지속 도트 데미지를 입음으로 호템 영역 밖에서 싸우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아뭐그 밖에 주의할만한 패턴은 특별히 없는 무난한 녀석이니까 무난하게 공략이 가능하실 겁니다. 다음은 크자카입니다. 크자카는 일반적으로 내려치기, 휘두르기 공격을 주로 하는데 이 사이사이에 불덩이 던지기 그리고 브레스를 사용합니다. 크자카의 패턴 같은 경우는 브레스가 한방 패턴이고요 이때는 반드시 우측이나 좌측 브레스를 뽑는 반대편으로 빠르게 피해주셔야 됩니다 아 크자카도 역시 무난한 보스로 브레스만 잘 피해준다면 큰 틈일 사항은 없습니다만 내리찍기나 휘두르기 공격에 맞게 되면 넘어지기 때문에 딜로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슈퍼아머로 공격을 하시던가 아니면 피할 수 있는 공격은 피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다음은 배그입니다. 배틀그라운드 아니에요. 어쨌든 이녀석은 오른손엔 쇠사슬 왼손에는 도끼를 들고 있죠. 주로 쇠사슬을 던지거나 휘두르는 패턴으로 공격합니다. 전반적인 공격의 딜량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모션이 크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패턴은 피 10줄에 발동되는 소탑이고요소탑 수호탑 소환시에는 노란색 게이지가 나오고 이때는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배그가. 그렇기 때문에 이수호탑 3개를 전부 파괴해 줘야 배그에게 다시 데미지를 줄수 있어요. 자, 특별한 패턴은 이수호탑이 다고, 뭐 사실 얘도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클리어가 가능하십니다. 자, 다음은 머스칸입니다. 이녀석은 가장 최근에 추가된 신상품이죠. 일단 일반공격 한방한방의 데미지가 꽤나 강력합니다. 주먹찍기, 휘두르기 등 주먹공격을 기본으로 장착했고요 주먹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과정거리는 좀 짧은 편입니다. 또한 강력한 공격은 선 딜레이가 좀 있으니까 모을 때 살포시 피해주세요. 주의할 패턴은 남은 체력이 16줄이 되면 소리를 지르고 이때부터 잡몹이 소환됩니다. 이때 잡몹이 머스칸에게 닿게 되면 머스칸이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머스칸에게 닿지 못하게 전부 처리를 하거나 머스칸에게 타겟낙을 걸고 딜을 집중하다 빠지거나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후자를 추천합니다. 어차피 닿게 되니까 그 사이에 딜이라도 넣으세요. 그리고 잡몹이 머스칸에게 도달하면 강력한 공격을 시전하는데 이거 빨리 도망치면 됩니다. 자 어쨌든 공격범위도 꽤 넓기 때문에 문 근처까지 오셔야 피할 수있고요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이 패턴은 16줄에서 한번, 10줄에서 한번, 두번 나옵니다. 다음은 카란다입니다. 이 녀석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공략을 한번 올렸었는데 앞발 핥히기, 소리지르기, 고드름 떨구기 등은 기본 패턴으로 장착했고요 주의해야 할 패턴은 맵에서 사라진 뒤 흙먼지 따라 돌진하기, 소리지른 후 공중으로 상승해 고드름떨구기고요. 고드름떨구기가 한방 패턴입니다. 이녀석같은 경우도 역시 이 한방 패턴같은 경우 전조가 길기 때문에 이 두가지 패턴만 주의한다면 무난하게 공략하실 수 있을겁니다. 다음은 누베르입니다 이녀석은 앞발치기, 꼬리치기 등 다양한 패턴을 기본으로 장착했고요 갑자기 소리치기, 점프해서 내리찍기, 브레스트 뿜기, 뭐... 공중으로 떠올라 브레스 뿜기 등 데미지가 강력한 패턴이 다수 있습니다. 사실 소리치기 패턴은 피하기가 힘들고 점프찍기는 점프할 때타이밍 맞춰서 수피가 가능합니다. 브레스 뿜기는 브레스를 모았다가 뿜는데 한방 패턴이니까 반드시 뒤쪽으로 피해주시면 됩니다. 그 밖에 피가 16줄이 되면 공중으로 떠올라서 자동 누르고 잠수탄 인원들을 정리하는 무지막지한 패턴도 있고요. 이때는 외곽에 있는 신기전으로 이동해서 신기전에 탑승해서 데미지를 주면 노란색 보호막 데미지가 닳게 되고 다 닳게 되면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다시 또 딜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16줄에 한 번, 10줄에 한번 이렇게 두번 반복되는 패턴이므로 1회 전투당 무조건 두 번은 나오게 됩니다 요 정도만 참고하시면 루베르도큰 무리없이 클리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월드보스 원포인트 패턴 공략이었구요. 다음은 유용한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가장 유용한 아이템은 월드보스에게 추가 피해를 입히는 바로 영광의 연금석입니다. 아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노강상태에서도 딜량이 최소 20% 이상 증가하니까요. 다음은 뭘까요? 바로 물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점에서 500짜리 물약까지만 판매하는데요 일정 자원을 소모해서 1000짜리 물약을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한방 맞았을 때 데미지가 500에서 1000 사이라면 회복량이 1000이라면 데미지를 아예 안입게 되는거죠 뭐 약간의 채집템이 필요로 하긴 하지만 요거 정수, 숨결 이런거 다섯 개는 금방 얻을 수있고요 1회 제작시에 물약이 10개씩 제작되니까 두번에서세번 정도만 만들어도 월보 한판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무과금의 빛 월드보스에 대해 알아봤구요.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